먼저 갈게요. 네. 어, 어린이의 선물 어렸을 때좀받았죠 음. <웃음> 일단 주연성운동의그 베이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맞는데 준희만 아. 모르는 우리 실제 주 명을 우린 이 준희를 우승시켜야 돼준희 우승시켜야 돼 준희가 아, <웃음> 네, 아, 막힌다. 가야가 네. 그 성공을 하면 모두에게 그 아까 말한 어린 날 선물. 준이가 중요한 사람 못하면 아무도 못 가져가. 아아 준이가 눈치를 챌. 그럼 준이만. 엔씨 뒤집어야겠다. 아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네. 아 우리 뒤집어졌어요. 예,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아, 파란색 조심해. 아, 조심해. 간다. 재밌다! 안 돼, 나는 안 오, 오! 안 돼, 나는 안 뒤집어질 거야! 나안 <웃음> 돼! 나는 안 뒤집어질 거야. 나는, 난... 아, 네, 문준이 선수 굉장히 즐거워하는데요! 재밌다! 아, 네, 문준이 있어요 그래. 아, 문준이, 좋아! 아, 재밌다! 나신이 재밌으면 그걸로 됐어, 진짜! 1분 경과하자,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지금, 잠시만, 문준이 선수가 굉장히 빠른데요. 아, 조슈아 선수. 아, 분발해야겠어요. 아, 이러다가, 진이 우승하겠어요. 아, 지금, 조슈아가 느린데요. 아, 지금 체력이 빠진 것 같아요, 조슈아. 아, 뜬, 뜬, 뜬, 아, 다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다시, 빨간색. 자, 뒤집어. 뒤집어. 어, 야, 조슈아, <웃음> 스포스내리 어, 조슈아, 조슈아, 지금 체력이. 이렇게 되면 준우승인데요 3 0초 남았습니다 아 역시 MC 잘하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아, 도겸이 왜 이렇게 무거워해 <웃음> 아+ 아 진짜 아, 선수 바로 어 그대로 다시 어 신경전 신경전 신경전. 십 아! 사+ 십점 사+ 십점 사+ 십점 사+ 십점 사+ 십 1 자, 경해끝다아조 아아 아, 마지막 아까웠어 완벽한 준우승인데요 야, 좋아 좋아 좋아 몽정이 와, 준영 잘 던져 조슈아 몰리가면 아니야? 조슈아? 표정 뭐? 좋아 좋아 조아 좋아 피슈아 조 좋아, 좋아. 좋아. 키구 홍키 피구왕 홍키 바로 어문준이동준 동... 뭐야+ 뭐야+ 뭐야 정한+ 정한 동+ 동+ 동+ 동+ 준문준이피구 왕+ 문준이, 도어. 문준이. 응? 피구왕 맞 동+ 맞 동+ 맞 동+ 맞 동+ 맞 동+ 동+ 동+ 동+ 동+ 동+ 동+ 야야 동+ 동+ 동+ 동+ 야두 동+ 지야두 동+ 지 힘들어. Oh. 준아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바로 던져. 또또 갔다. 아, 잡아. 두번 맞죠. 박 야, 오 마이 큐 게에서 다 무승부를 만드는 게 맞는 건가? 어차피 점이면 그것도 그래서 뭐, 다무승부를 선거. 만든 다음에 다음 게임에서 주도라는 거 같아. 어떻게 형들이 지는 걸로 갈 거야? 아, 너네가 이겨야 돼. 아, 우리, 어, 우리가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겼는데 준영이 우승하려면 준영이 우승하려면 내가 우승하면 준우승? 아, 준우승하려면 준우승. 준 준우승을 하든가 준이 우승을 하든가. <웃음> 가자 화이팅! 에이 뭐 가면 되나? 어. 7등부터 0점, 야 자, 일로 와봐 기산을 해보자 1등이야. 야, 뭐야 뭐야, 카메라 앞으로 뭐야 카메라 앞으로, 야, 야 주님까지 그냥 어, 같이 모여서 하자 어, 어, 어, 뭐 이상해, 그래도 돼, 뭐. 그래도 돼 <웃음> 점수 높은 애들 60점인 애들 누구야? 나, 상관이지? 나 60이야 너가 1등을 해, 어. 너가 1등을 해 너든 어. 너든 1등을 해 이게 무슨 싸움인지 알아? 아니 이부러 내가 3등 만들고 이 형래는 2등 만들어 아. 내가 2등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로 2등을 하는 거야 내가 50점을 아, 갖고 120점으로 아, 아, 아. 빠지고 어, 아, 아, 아. 준희가 3등으로 사십 점 가서 110점으로 2등하고 아, 아, 아. 1등은 어차피 점수가 없어지니까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1등하고 둘중한 명은 7등 밑으로 뭐 가고 나 3등 하면 이, 여기서 2등 되면 이제 우승하고 아, 아. 아, 이 형래 1등, 1등 하고 근데 형이 왜 우승을 하? <웃음> 근데 형이 왜 우승을 하야? 돼? <웃음> 아니 형 그래 <근데> 형왜 <웃음> 형, 우승을, 왜 우승을 하려고? 우승할, 우승할 자신 있어? 뭘 나도 몰라? 몰라? 이형 그렇게 짰는데? 준이 우승하고 싶어? 우승하고 우승하고 우승하고 우승하고 우승할까? 네. 그래 하자. 맞아. 그래 하자. 맞아. 맞아. <웃음> 맞아. 그래, 하자. 하자. 준이 우승하자. 준이 우승하자. 네 마지막 종목 100m 달리기 개인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준비. 야, 아, 어,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야, 바람이 어,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자, 선도가 누구죠, 지금? <웃음> 아, 민규가 선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아 민규가 넘어졌어. 야, 뭐야? 아, 민규가 넘어졌어. 요 자, 지금 준이 아, 아, 선도에 아, 달리고 있고요. 아, 아나 뛰는다 아, 도효씨도 아, 뒤로 가고 있고요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자 아, 우지의 마법으로 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아, 간다 조립 같은 자세로 레츠고 아 지금 소리 아, 많이 안 들어 야 너무 멀리된나 네.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 내 몸이 왜 여지 아 어. <웃음> 와아 <치열하다. 목소리를>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아, 너무 지어졌다 <목소리를> 우리 너무 쎄 <목소리를> 최종 점수 말씀드릴게요 네. 네 최종 1등 120점 정한 아 네. 축하해 축하해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하지만 저희 이번 콘텐츠는 2등을 해야지 1등이니까 아, 아, 아. 아쉽게 1등이 아니죠 네 1등 1등이 아닙니다 자 2등 110점 110점 준 스스스스스스스스 둘, 스스스 둘, 스스스스스 야, <웃음> <나 이거. 웃음> <웃음> 그래.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웃음> <웃음> <우승! 웃음>